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면방 유튜버의 게임 플레이 아직 세팅 문제가 있어서 소리조절이 고르지 못한 점 정말 이야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빌로 플레이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자 어제 플레이를 하다가 사무기도 음, 죽어버렸죠? 예 그래서 사우기로 <웃음> 다시 사무기 어, 시체도 뒤지고 이오기 어, 시체도 뒤져서 하.. 여까지 오게 됐네요 음. 하이... 이거 이제 어, 미리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생존 탐험 게임이고요 어, 밥도 먹어야 되고 어, 하니까 잠깐 ESC를 누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4층에 있고요 아주 큰 산에 계단을 계속 내려가서 던전을 지하 깊숙히 내려가는게 이 게임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스토리는 따로 없고요 아무튼 목적은 이 지하 깊은 곳까지 아주 깊게 깊게 깊숙히 내려가는 것이 제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려가 볼까 합니다 어... 요 4층에서 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봤는데요 음, 여기에 뭔가 있고요 네. 여기는 아마 시간이 나면 나중에 찾아... 보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여기서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를 보면서 뭐 이런저런 뭐... 공약 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복글을 좀 봤는데요. 그냥... 미리 어... 게임 진행을 하는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최대한 한층한층 한층 내려가면서 그 개... 각 층마다에 각층마다 이제 파밍할 수 있는 부분을 싸그리! 싹 다! 잘 보면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창을 들어볼까요? 아우 이게 그래픽이 너무 째깔해가지고 막 동굴 입구였던 곳인 것 같은데 입구인 줄 모르고 지나친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얘를 잡으면은 해골 바가지가 나옵니다 이 붐을 엠보랑 이것저것 섞으면 나오는 걸까요? 일단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것도 키고 다닐까? 여긴 길이 없군요. 오지기? 힛덩어리가 있지? 호차 자, 딱히 는 뒤지지 않고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져봐야 뭐 두개구리랑 로프? 가죽? 뭐 이렇게 나오던 거요 철강이도 나오고 어박지 불도 키고 랜턴을 해야되나? 해인데? 여긴 조심해야 되죠. 빠르게. 어, 쟤는 화살이 안 튀어 나오네. 이 어떻게 여는 거요? 창으로 찔러 볼까? 이게 뭔가 있어? 저거 설마 화살로 맞추면은 이게 뭐 열린다던가, 뭐 그런 획기적인 시스템은 아니겠지? 에이, 아닐 것 같은데... 응? 어... 어... 훌랄라... 아, 이거왜안 들어가죠? 이거... 아, 이게 반만 열린 거예요. 어딘가에 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이거... 아닌가? 긴가? 짜식 어? 없는데? <웃음> 더 없는데? 뭐지? 저거 어떻게 하는거야? 아니면 바닥에 잔 부스르기 때문에 안되는건가? 아닌데? 촉촉. 없는데? 아니면 한번더더 더 써야 되나? 한번더 써볼까요? 촉. 아니, 열려놓고 이게 안 들어가죠, 이게! 아이거 자, 이거 부스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야? 어 부스러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거였습니다. <웃음> 어 이거 이가 없네 이거. 어 이거 아이템 같은데? 오 새로운 무기. 어 이거는 폭발성 그 모식인데 이거를 버리고 이거를 주, 줍도록 하죠. 이거 일단 주서 어 망치 들어보자 이것도 어딘가 쓸수 있는 특수 기능이 있을 거야 마치 창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오공 모으면은 어, 모은 채로 오 근데 딜레이가 굉장히 길군요 그 애들 좀 잡아 볼까? 5층에서 햄을 얻는 거였네요. 어 저렇게. 아. 쿵. 아코. 아코. 어, 덩기덕덕. 쿵덜라라 없고 이제 5층에서 중요한 거는 주의할 점은 이제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벌써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죠 어? 여기 엘리베이터 있네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5층에선 어디로 가던가 뱀도 쿵! 목마르다 뜨죠 아이 끝인가 보다 여기서 저거 타는 게 오? 왜 이렇게 짧지? 5층? 일단은 타고 내 내려와보죠 그럼 바로 6층일 텐데 아닌가? 참 영상 길이가 길수도 있어요 길수도 있는게 아니고 길어요 그니까 러 만약에 영상이 길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 어... 좀 남겨주세요 어? 아래로도 갈수 있는데? 5층이랑 차이가 없구나 밥을 같이 먹을까요? 밥을 먹고 그리고 저것도 차죠. 이두 개골을 굳이 쳐보자. <목소리> <목소리> 이걸로 조합할 수 있을 게 없네. 아래쪽부터 가볼까? 아래부터 가보자. 부금이 심상치 않아. 에 오지마, 한 방에 그냥 나가리가 되는 것이지. 애들 엄청 많은데? 아, 처한다. 아유, 가만히 좀 있어. 어, 로프도 나오지, 참. 이거를 하나 버리고 두개 고를 한번 로프 나왔네요. 로프랑 아 이거 뭐 나오는 게 너무 많아. 거머리도 있고 일단 로프를 조합해서 위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만 루프로 아봄에로도 만들 수 있다 봄에로를 먼저 만들까? 그래 쓸데없는 것들을 에로우즈? 뭐지? 뭔 차이지 이거? 네에발이 최대인가? 지금 왜한 발로 이렇게 대고 저러지? 두개골. 안 되니까. 떠링 두개골 하나. 두개골 두개. 뭐, 어, 세개로 만들 수 있는 거 없는데. 그냥 버리죠 여기는 아마 물이랑 어, 장작이 있죠? 아이템도 있고 헉, 폭탄 주네? 두개골 폭탄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건 개별적으로 있네 또저불 마실 수 있고 방금 뭐 주신 거죠? 우디 마블? 이거 뭐 어디다 쓰는거지? 일단은 밥이 없으니까 밥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모아와서 그 다음에 장작에 불 지피고 얘네 바보다 바보 고기가 없는데 고기가 없는데 이거 큰일인데 쥐쥐쥐쥐 쥐 없어. 어돌 필요 없는 거좀 버릴까? 좀보맵 위로도 갈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갈수 있고 여기가 뭔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콘콩잘 잘, 도망가는데 아 이거 찍으라는 거야 이거 망치로 세게 찍으라는 거야 아, 아니네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거 올려놓으라는 건가? 아닌데? 뭐지? 아이 자식아, 이 자식아 잠깐만요 2로 뭐 활성화 시키는 게 있나? 없는데 불 아니야 뭐지? 그냥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스테 있었 어 배가 아직 덜 고프고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죠 위쪽으로 한번간 다음에 타밍을 할수 있는 건다 하고 <웃음> 죽질 않아. 지지지지. <웃음> 고기 고기. 그렇지. 아한 마리밖에 못 얻었어 어 빨리! 반갑다 아! 하나 떨어졌어 오! 쥐한 마리더 고기 그렇지! 서 다시 내려가고 왼쪽으로 가서 캠프파이어 불 지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밥 하고 은신처 갔다가 어치 여기다가 저 파란불도 집혀놓을까? 아니야 버섯도 있었구나 아 아무래도 게임을 끄면은 바닥에 내려놓은 아이템들이 다 사라지나 봅니다 이거 혹시 모르니까 또 내려놓고 가볼까요? 어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 이거 이게 우리도 하고 밥은 나중에 먹고요. 있는 고기도 가져가자. 아니다. 고기는 냅 두고.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이게 쓸모없는 아이템일 수가 있는데 세 개를 이렇게 합치면은 요게 나오거든요? 요거 두 개랑 뭐 합쳐가지고 폭탄 해골을 만들 수 있는 건가? 어 쥐! 쥐! 쥐! 좀. 내려갑시다. 저기는 뭐 하는 걸까? 폭탄으로 쓰는 거였을까? 아 음. 퍼즐이 너무 난감해. 날송날송해 뱀! 고기 내놔 가죽을 요 어? 거기도 내네 로프? 어? 로프랑 합치니까? 이게 나오는구만 오! 터진다! <웃음> 그렇구만 어 저렇게 놓고 가는거다 아하 어허... 오케이 거기다가 저걸 놓으면 되려나? 아니 그냥 가져오냐 여기는 문을 예전에 활성화 시켰죠 여기서부터는 막 촉수가 나오던가요? 아니면 이전부터 나오던가? 아... 뭔가 그림자 속에 뭐가 막 있었어 베직 덜고프 뭔가 세 갈래로 갈 수가 있... 네 갈래로 갈 수가 있네요 이거 길이 많아 길을 이렇게 뚫을 수있었냐 혹시? 설마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이. 에이. <웃음> 길을 너무 꼬아놨어! 배가 고프군요. 거기 두 개밖에 없고 일단 열로도갈수 있고 열로도갈수 있고 여기도 가는 길인가? 아니네요? 저기 뭔가 있고 여기도 상자가 있고 오브라살 여기로도 뭐가 내려올 수가 있고 뭐가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 저게 뭔 표시냐? 어봐. 어떤 낙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 아아.. 아무튼 저기 있는데 안되네요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건지를 모르겠어 일단 밥먹고 위로도 갈수있고요 뭔가 갈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일로드 갈 수도 있고 어 이건 조각 같은데? 주웠어 저거는 뭘 얻은건지도 모르겠고 <웃음> 키아이 키가 여기다쓰는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그냥 쉽게 내준다고? 서브죠 될 수도 있어 맞는거 같아 이럴 수가 근데 내려가는 거잖아?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다 그러면 여긴 7천? 8천? 7천 그래서 한번 끊고 가죠